안녕하세요 진아 지나 노라야의 진아입니다 이번엔 전에 샤크바이트라는 게임에서 최강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메인 타이타닉 2대와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하는 모사의 대결이 왔습니다 이거 모사가 아무리 세도 타이타닉이 무려 2대라면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해봐야 누가 더 강력할지 알겠죠? 제가 모사 시점에서 타이타닉과 대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출발! 오사사우루스가 등장했네요 초반은 무난무난하네요 일단 타이타닉 주변에 있거나 많이 떨어져있는 약한 배들을 모두 오사가 쓰고 있습니다 일단 타이타닉 주변에 있는 약한 배들을 대부분 쓴것 같죠? 아 이제 약한 배들은 다 거의 다 잡고 어 지금 첫번째 타이타닉과의 대결입니다 한 명이 죽고 생존자들이 모사를 쏘고 있습니다 오 모사 체력이 거의 있다 깎... 아니 반이나 깎였는데 지금 첫번째 타이타닉에 있던 생존자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체력을 잘 깎긴 했지만 첫번째 타이타닉에 있는 생존자들은 처참히 쓰러졌네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모사 체력이 거의 반이나 깎였고 두 번째 타이타닉이 남아있어요 지금 모사가 두 번째 타이타닉을 습격 지금 어떤 생존자가 모사를 조금씩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숨어있던 생존자를 발견해서 죽고 말았네요 이렇게 허탈하게 생존자가 죽었네요. 여기까지 샤크바이트 최강들의 매틀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화는 여기까지 안녕